현재 나이 31세 직업은 프로그래머이고 연봉 3,500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돈으로는 도저히 뽀대나는 생활을 할 수가 없네요. 저는 지금까지 경제, 주식, 부동산에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냥 돈에 욕심 없이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고 돈이 돌아가는 원리와 돈 불리는 법을 배우려고 시작한 게 바로 주식과 부동산 경매입니다. 그래서 빨리 직장 생활을 탈출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유돈 500만원 정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요. 난 정말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달약 300만원 정도의 월급으로 촘생이가 되기 싫습니다. 월급쟁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돈이 흐르는 길목을 잡아서 부자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아! 주식 경험담을 들어보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군요. 올해까진 주식의 개념부터 모의 투자까지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서서히 투자해볼 생각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서요. 저의 이러한 생각들을 친구나 아는 형에게 털어놓으니 대부분 주식하지 말라는 말들이 많군요. 저도 꼭 주식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은 돈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주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상황을 자신이 제일 잘하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도 만약에 제가 주식을 한다고 해도 전 그렇게 나쁜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말고 다른 일을 해서도 성공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이니까요. 주식도 카페나 유튜브에서 전업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가능성은 다른 일보다 많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일 거라 봅니다. 보니 아직은 많지 않기에 주식을 하게 된다면 단기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미친 소리라고 하시고 깡통차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돈 버는 사람들 다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투자가 안 통할 뿐더러 전업으로 투자를 하여 주식으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으로 전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하루에도 수익이 천만원이 넘게 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 또한 이런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서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습니다. 저의 주변에 지인들 중 전업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 또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나도 한번 주식을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주식은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제가 주식을 한다는 의지를 보이자 그러면 주식은 없어도 되는 돈으로 하라는 충고를 하더군요. 충고를 아주 새겨듣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주식 투자금은 500만원. 그때 대세 상승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500만원 가지고 1개월 만에 20% 수익을 내서 내 계좌에는 이제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주식으로 수익 내기 어렵다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처음에는 겁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500만원으로 한 달에 20% 수익이 나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날은 단기 투자로 2-3일 동안 한달 월급 가까이를 벌기도 했습니다. 이제 내 계좌에는 9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하루에 1 천만원 넘게 벌었던 사람들 생각이 났습니다. 나도 이제는 좀더 많은 수익을 보고 싶었고 매매 횟수도 늘었습니다. 내가 사면 무조건 오를 것만 가닿거든요. 수익을 많이 내서 집도 빨리 장만하고 차도 한대 뽑고 싶었습니다.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밥도 사고 술도 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 상상들을 해보았습니다. 저의 미래는 하루에 천만원씩 버는 인생으로 변하는 줄 알았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수익이라는 달콤함을 맛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주식시장의 무서운 맛을 보았더라면 좋았을걸요. 단기 매매를 하다보니 어느새 잔고는 300만원 정도로 줄어 있었고 모든 부푼 희망과 꿈이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정신 차리고 전처럼 수익을 내서 복구하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내 주식계좌 원금은 500만원에 수익 400만원으로 총 900만원이 300만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원금 500만원을 복구하고 수익도 많이 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직장 다니면서 모아온 돈 3천만원을 주식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단기간에 원금을 복구하고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을 늘리는 것 밖에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3천만원은 다시 주식계좌에서 출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풀미수 몰빵에 하루에 거래되는 종목이 많아지고 매매하는 거래 횟수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매수하고 손실보고 매도하고 이렇게 매매할 때마다 잔고는 계속 줄어 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주식 매매로 업무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였고 퇴근 후 직장 동료들을 뒤로 하고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주식 관련 뉴스도 찾아보고 종목 게시판에도 들어가보고 카페에도 들어가고 매매일지들 보면 주식 고수들이 넘쳐납니다. 어쩜 그렇게 바닥에서 잘 잡아서 절묘하게도 고점에서 잘 파는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멋지게 한번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손실도 복구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수입보다는 본점만 찾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종목 게시판에서 누가 써놓은 종목 대박날부터 간다 적대적 M&A 간다 잘은 모르지만 뭔가 좋은 정보가 났습니다. 뭔가 흥분의 도관이었고 금방이라도 대박을 터트릴 것만 같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거 매수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갈것 같나요? 하고 질문을 올리자 곧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1만은 이번 주 내로 찍을 것 같고요. 3만은 요번 달내로 세종대왕 갑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 이런 댓글들을 보다 보니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날린 돈 만회하려면 이 종목을 매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 종목을 매수를 하였지요. 그러나 언제나 내가 사면 꼭지이네요. 또 당했습니다. 내가 주식에 대해서 너무 몰랐습니다. 무식하니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 처음 투자금 500만원 추가 투입한 3천만원 총 3천 5백만원 중 이제 남은 건4 0 0만원 정도 모두 날렸습니다. 깡통입니다. 손실금을 복구하기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복구하기로 결심합니다. 2천만 원, 1천만 원 적금 두 개를 해약했습니다. 3천만 원중 2,600만 원을 증권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3천만 원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단타는 하지 않았고 남들이 우량주, 가치주라고 말하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였습니다. 주식을 사고 팔고 두달 가량이 지난 후 수익금은 5% 정도로 잘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투자금을 더 늘려야겠구나라는 무서운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을 해약해서 천만원, 직장인 대출 2,500만원, 카드론 1,500만원 받았습니다. 총 8,000만원으로 다시 세팅을 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주식을 처음 500만원으로 할때 손실라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에는 일주일, 이주일도 가지고 있어도 괜찮았던 주식이 8천만원으로 투자금이 늘어나니 하루 이상 주식 보유가 힘들었습니다. 3%만 빠져도 240만원이 날아가니 소심한 저의 가슴이 뛰어서 손절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니 투자금은 순식간에 30%가 줄어서 5 6 0 0만원이 되어 있더군요.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주식이 어떻게 오르는 걸까? 결국 주식은 어떤 재료가 있어야 오른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죠. 그 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를 열심히 보다 보니 주식 종목이 아닌 업종 테마군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때 처음 테마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밧데리, 원자력, 로봇 테마 등그 시기에 흥하는 테마라는 테마는 다 매매하였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니 감이란게 생기더라고요. 미리 테마가 형성되기 전에 바닷권에서 테마주를 매수해서 고점에서 팔아버리는 식으로 매매를 하였습니다. 테마주를 매매하게 되면 단점도 있더군요. 테마주라는 게 순식간에 올랐다가 순식간에 빠지니 회사 업무가 안되더라고요. 호가창을 보지 않으면 불안해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종목을 매수하면 일주일에 30% 이상을 목표로 매매를 했었습니다. 수익이 늘어날수록 매매 패턴은 단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단기에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노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과는 완패였습니다. 전업투자자도 아닌 제가 단타를 하다보니 손실이 엄청나더라고요. 하루에도 급등과 급락을 왔다갔다 하는 주식을 수십 번도 매매했습니다. 결국은 원금 손실을 보게 되었고, 이렇게 매매하는 것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매매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매매 방식을 찾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매 방식도 세번중두번 맞아도 한번 틀려버리면 손실을 입게 되고 그렇게 쉬워 보이던 차트도 하면 할수록 뭐가 뭔지 모르겠고 승률도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차트를 보고 뉴스를 보고 나만의 매매 방식으로 다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만 이상하게 수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어찌어찌 수익이 나면 다시 손실을 보고 수익 손실 반복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점점 주식에 빠져들게 되고 그 당시에 너무 흥분했었습니다. 호스피가 고점을 찍고 무너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30번의 매매를 했고 결국 원금의 70%를 하루에 날려버렸습니다. 순식간이더군요. 주식을 하려면 먼저 마음을 가다듬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과감하게 얼마 남지 않은 원금을 다 빼버리고 주식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주식을 그만두고 퇴근 후 책을 보고 기업회계 등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내가 다시 주식을 하게 되면 그때 도움이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에 주식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회사 월급으로 직장인 대출 2500만 원 카드론 1500만 원도 모두 갚았습니다. 회사 생활도 안정이 되었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동안 날려버린 원금은 너무 아까웠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것도 다 잊혀져 가더군요. 그렇게 직장생활하고 주식공부를 해오면서 다시 주식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증권계좌로 이체합니다. 푼돈 가지고 그동안 주식공부가 빛을 바라기 바라면서 연습에 연습을 했습니다. 이때는 수익도 손실도 나지 않았습니다. 차트도 공부하고 신문이나 기타 뉴스 등을 주식시장에 연관도 해보고 열심히 주식공부를 하였습니다. 암튼 남들 아는 만큼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들 아는 만큼 공부하니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 나는 안되는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투자금이 너무나 작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으로 900만원을 증권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제 투자금이 1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식 관련 뉴스를 보며 유망할 종목들을 추렸습니다. 그리고 종목 분석을 하고 공부했습니다. 여러 종목이 아닌 한 종목을 고르고 기업 분석도 하고 차트도 분석하고 거래량 및 기타 등등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없는 은봉에서 10%를 매수하였습니다. 또 거래량 없는 은봉에서 30%를 매수하였습니다. 10% 상승한 다음날 눌림목대 나머지 60%를 이렇게 총1 천만원을 매수하였습니다. 5개월 동안은 안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도 시세는 궁금하여서 가끔 확인만 하였습니다. 평단가 아래로 하락하였을 때에는 월급날이 오면 월급의 일부를 매수하였습니다. 이렇게 3개월이 지났지만 내가 매수한 평단가 아래에서 주가는 놀고 있었습니다. 아 역시 나는 안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대출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평단가 아래에서 놀고 있었지만 매수기회로 생각하고 연봉이 나올 때마다 500만원씩 네번더 매수하였습니다. 총 투자금은 1000만원, 중간에 월급 일부를 매수한게 400만원, 이번에 2000만원 총 3400만원입니다. 평단가 아래에서는 월급의 일부를 매수하기로 하고, 5개월 동안 안보기로 했습니다. 투자금이 커지니 궁금하고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지만, 이게 일주일, 이주일 지나니 괜찮아지더군요. 다행히 주가는 평단가 위로 올라서 추가 매수는 없었습니다. 평당가는 13,200원 정도였는데 그러기를 4개월 지났습니다. 이때 종가 기준으로 27,500원, 2,900원대에서 왔다갔다 하더군요. 저는 매수가 대비 110% 수익이었기 때문에 5개월이 아직 안되었지만 매도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할 때 분할 매도로 주가가 밀릴 때마다 매도하였고 그렇게 전량 매도하였습니다. 종목을 고르고 열심히 공부해서 마지막이라 주식투자한 종목에서 난생에서 처음으로 110% 가까이 수익을 맛보았습니다. 그 후에는 절대 그 전과 같이 조급한 마음에 단탄은 하지 않습니다. 종목을 고르고 열심히 공부해서 최소 5개월 이상 가져갈 종목들로만 주식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처럼 그런 수익률은 나오지 않지만 보통 10%에서 30% 수익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자기 매매기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50만원 이상으로 매매하지 마세요. 이제 어느정도 자신감이 생겼을 때 100만원으로 시작하고 두세달 이상 잃지 않거나 수익이 난다면 계속 그렇게 불려가세요. 자기 매매기법 없이 대충 단기 매매했다가는 저처럼 하루아침에 깡통차기 십상입니다. 매매기법만 적립되면 10%에서 20% 정도 수익은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주식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처럼 잘못된 투자로 귀중한 돈과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